수원의 일상의 신입니다 정인입니다 <웃음> 오늘은 수원의 정인이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으려고 근데 뭐 먹는 게 좋을까요? 뭐 먹으러 갈까? 지금 비도 오고 약간 습해가지고 근 아, 시원한 게 뭐가 있지? 냉면? 상압고 맛있는 거 그럼 뭐가 있을까? 상압하기보단 사라... 시원한 거, 시원한 거? 먹을 걸 열심히 찾아볼게요. 진짜 시원한 거 먹으러 왔습니다. 기대하세요. 물 따르는 정인 씨. 왜제 물이 저더 적죠?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죠? 응정인 <웃음> 제가 또 먹는 방식이 달리, 달리죠? 저는 이 모든 뼈를 다 입을 못합니다 모든 뼈에 있는 고기를 발라낸 다음에 나중에 말아먹는 탈수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짜장면, 아, 근데. 약간 무난 있는데, 기 손해를 해야지. 이 여기 가조명이네잘 봤잖아. 아닌 데얼굴보 그거는 그쪽 얼굴의 <웃음>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밥 먹고 교회 도착했어요 이제 여름 생리 학교 준비를 할 거예요 택배가 온게있더라고 한번 뜯어보려고 허영 컴온 네, 이게 뭐냐면요 네, 여름성정학교 8월달에 하거든요. 8월 1, 2일에그거요 샤스터마이킹 같습니다. 오늘 정인이 옮기면 이거 달려보입니 자, 이거 한번 달려갑시다. 전반적으로 약간 내려왔나봐. 어? 내려왔다고? 봐봐요. 이만큼 남았는데? 여기는? 이만큼 남았어. <웃음> 옆에 벽돌이 무너져있죠? 네한 주씩 한주 3주 진행할 때마다 이벽돌이 빠여갑니다 어떻게요? 스티커가또 빠져있어요 매주 선지님들이 아 지금 기도를 하거든요 고 계시고 기도를 이 성벽을 매일매일 세워가는 겁니다 올라와주세요 아 이거를 어디다 붙이신거는? 물어봤다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해봐야겠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방금 펼쳐보인 것은 박상과 샘이의 하는은데 아직 이게 진짜리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름다학교 둘째가 될습니다 출판 이게 지금 우리 데이, 데이트 브이로그인지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일상 브이로그인지 아, 잘 모르겠네요 지금 막 기분이 안 좋다는 소리는 않으시죠? 아왜 갑자기 왜 그런 거 물어보시죠? 아 이게 사람들이 막 아니 저는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한다고 했는데도 교회만 하고 앉아있는 일을 막거나 하실까봐 아 전혀 전혀 그런 거 없으시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근데 기분 나쁘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여기 아까 현수복도 오빠가 다 살고 인기자님? <웃음> 저 여름등학교에 또 정인이가 인기자거든요 아, 저거 괜찮아. 거아저 그럼 괜찮아. 요거 괜찮아. 저거 괜찮거아 저거 괜거 괜찮아. 저거 아 저거 아이거 괜찮아. 저거 거 괜찮아. 저거 괜찮거괜거괜거괜아 저거 아거 괜찮아. 거괜거이거 우리가 왜 찍는 거죠? <웃음> 지금은 총애 성경학교 노래 듣고 있어요. 이게 손 이게 스냅이 중요했어요. 아이. 아이들 친구.